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3월 23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부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어, 새벽시장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제 1부, 활어편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늘 보이는 품목 중에 하나죠. 바로 황도이 있고요. 여기 이제 회색빛 나는 이 생선은 돌병어라고 해요. 저렴하지만 구워 먹으면 맛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보이는 생선 중에 가 바로 이제 준치예요 이거 준치 만두라던가 준치 회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이 꼬치고기는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갱이 같은 경우는 활어 어, 목을 꺾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활어랑 가격이 동일하고요 덕자가 오랜만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게소가 있었는데 요 이건 보스턴 겁니다 이제 한곽에 보통 이제 100g씩 담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활정갱인데, 요거는 양식이에요. 한 300g 정도. 크기가 조금 아쉽고요. 요거 이제 황복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노랗게, 노랗게. 네. 보고 사면 손질해주세요. 얼마씩이에요? 5,000원씩요? ,000원. 응. 네, 보고 사 구입을 해서 손질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 넣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성돔인데 자연산이에요. 이제 키로2 2만 5천 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기준은 보통 2키로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고요. 이제 돌가자미 있었고, 이제 혹돔인데 요새 가끔 이렇게 혹돔이 들어오는데 저건 굉장히 작은 개체예요. 자연단, 자연단 네,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저렴하죠 그러니까 1kg 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줄가잠인데 요거는 로에 15만 원짜리입니다. 보통은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좋아요. 요즘에 이제 문치배들이 조금 네. 잡으러 갔다요 음... 그래서 이제 문치가 귀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사오면 어때? 네. 1kg 3개 반거요 그냥 로 납도 되고 1kg 반. 네. 네, 4시가 넘으면 각광류 경매장에서 이제 당일 경락받아각광류볼수 있어요. 아버지는 3만 네, 대게는 지금 키로에 45,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운 킹 크랩이 네, 가격이 저렴한데 좀 크기도 좀 작고요. 수율이 조금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적으로도 로, 로 이렇게 구입해서 먹는 어, 그런 브라운 킹 크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빵어는 가격대가 조금 오른 편이에요. 좀 비싸다고 볼수 있고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부시리가 조금 나오는데 부시리 가격도 요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가격이 어떤 15,000원, 1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면 그때 제가 한번 리뷰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다음 찾은 곳은 비오븐 신인수산으로 왔습니다. 어제 참돔이 있는데 참돔은 이제 지난주랑 비슷하게 한 19,000원, 2만 원선이 정도 가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도도 이제 한 28,000원, 거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이 이제 판매를 하셨어요. 이제 자연산 광어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알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알이 많이 차니까 자연산 광어 드실 분들은 이제 조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감성돔도 많이 있었는데, 한 2만원 정도 되면은 1kg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숭어, 밀치라고 하죠. 이거 사이즈 좋은 거, 한 3kg 짜리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새우인데, 단새우가 요새 좀 저렴하게 판매들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미리 사전에 예약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차은 곳은요.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먼저 이제 연어를 볼 건데 연어 가격이 살짝 내렸어요. 자 키로 한 24,500원인데 지난주에 비해서 한 2,000원 정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새우는한 보통 요정도 어, 한 3만원, 3만, 3만 5천원 선이 제일 많고 요거는 이제 백골뱅이에요. 이제 황골뱅이가 뒤에 선너편에 나올 건데 요건 거백골뱅입니다네 이제, 이제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렇게 부실이가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경매를 이렇게 받아오면 바로 이렇게 예, 수조통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빵어고요. 이제 킬로에 27,000원 어,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어도 네, 27,000원. 이거는 이제 2 k g 짜리예요 음. 네, 감성돔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근데 이데 알이 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십 분이 계시다면 좀 빠르게 서두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잘 쉽게 내려오진 않고요 농어는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입니다. 한참 비쌌다가 이제 어느정도 내려와서 좀 가격이 좀 안정세에요. 오거는 네, 이제 네, 돌가자미들이 또꽤 많이 보였고요 가격은 저렴했어요. 네, 능성어도 한 3만원 초반대 보통 요정도 어... 되고 좀 크기가 좀 커지면은 조금 3만원 후반대 가격이 예, 형성이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어는 제주도, 만도등 특별하게 가격 변화 많이 없었고요. 근데 숭어가 정말 크죠. 크기가. 근데 이제 알이 예, 조금 이제 들어있어요. 자, C6번 오복상회로 다음에 왔고요 어, 여기 이제 광원대 이제 여기는 2 9천원니까 점포마다 는 보통 한 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은 아, 됩니다. 이제 그건 이제 낙찰받은 가격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500원 이 정도 차이에서 가격이 조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구매하시면서 가격도 보시고, 물건 상태도 좀 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게 좋아요. 그 강도달이 이제 제주 양식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량진에서는 중국산 아니면 제주 양식이 있는데, 요새는 계속 제주 양식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감성돔인데,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이즈, 1kg 초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빵어도 이제 가격대가 다들 비슷비슷하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저렴하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비싼 편이에요. 이거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웃음> 네, 다랑어에요 네, 동해안 다랑어는 이제 소량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기본화로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요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가격 변화가 지난 주보다는 없어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편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도 한 2만 원 선에서 이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이제 가시면 이렇게 회손질 해주는 점포들이 있어요. 이제 가격은 한요 정도 선이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2층에 가면 또 낙지 전문 판매장 안에 이제 정성마켓이라고 있는데 이제 진공포장까지 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네요. 지하 1층 엉클마린으로 왔고요. 엉클마린은 그 당일 판매 시세가 카카오톡 공지랑 채널에 올라와요. 어, 그리고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니까 서 구입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뭐 사온 거 보니까는 뭐 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골뱅이 한치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선어 그리고 이제 화로 필렛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제 같은 지하 1층의 화로 보관장에 서울수산으로 왔고요. 자 여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요. 어 영업시간 이제 자막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경매장보단 다소 비싸지만 이제 제로페이 가능하고, 화로 A급들만 음 취급을 합니다. 돌돔 자연산이 한 마리 외롭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갱이 양식인데 한 300g 정도밖에 안 되는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말주치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 이제 국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류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이제 구매가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 수조 보니까 이렇게 홍해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키로 32,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손질, 어, 신경처리나 아, 또 방열작업 다 해줍니다. 네, 다음 이제 각각류 경매장인데요. 자 여기부터는 제 2부, 뭐 2편에서 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